아 어, 코골이 무호흡. 음. 네. 지난 시간에는 음, 호흡곤란으로 말을 하자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실지, 실제 그, 실질적으로 호흡곤란이 오죠. 호흡곤란이 어,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먼저 골격의 문제 네. 예.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구강구조. 어, 구강구조에 서 구강, 말씀하셨습니다. 구강과 목의 상태의 네. 이 골격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네네. 그 다음에 혀. 혀. 어 두껍거나 크거나 길거나 기울어. 뭐 여러 가지 혀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 하셨고 아, 혀의 예. 문제인지 보려면 음. 혀를 음. 하고 편안하게 예. 이렇게 음.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네. 혀의 문제를 알수 있다. 네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연조직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음. 네 목조직 많이 늘어진 사람, 음. 연조직이 늘어진 사람 편도가 큰 사람 음. 목구멍 자체가 좁을 자있이요 음. 이렇게 보면 이게 목구멍 이렇게 좁아졌다, 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니까 항문은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목구멍이 렇게 항상 있어야 돼. 삼킬 때만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아 해도 보면 제가 작잖아요. 네. 아내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 약을 몇 달을 못 먹고 꼭 저, 한 알씩. 저 진짜 그래요. 항콜이 못뭐 먹으면 다 걸리고 다 빠지고. 그러니까 뱉고 그 손길 자체가 작은 거예요. 맞아요. 어, 그래서막 걸려 있고 막. 예, 예. 그래서 목을 한번 뻥 뚫어 주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근데, 칼을 대야 돼. 아, 예. 네, 아, 네. 네. 수술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작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작아갖고 안 보여. 어, 그러면 좀 뚫어지면, 쌍꺼풀 수술은 훨씬 세상이 커 아,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살 거예요, 그래도. 무서워그 네. 다음에 이제, 비만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불필요한 살들을 먹여 살리느라. 네. 얘도 네, 제가 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음. 산소를 많이 들여와야 돼서, 음. 그런. 호흡장애가 오히려 생긴다 네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더 살이 찐다 네, 네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도, 코도 있어요 음. 코는 어, 비증격 망고 즉 코뼈가 살짝 휜거에 의해서 또는 혹시 비염에 의해서 네그코골이 호흡이 오는데 호흡이 음. 불편해지면 음. 문제가 생기 기 시작한다 음. 그렇죠 입으로 또 숨을 쉬게 되면 서또 문제가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어그 TV에 보면 은 여기 테이프 음. 코테이프 음. 하고 코골이 무엇고 친다 막 음. 이렇게 하는 건데 음. 음. 실질적으로 코에 문제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음. 코흡만 개선해도 입을 다물어주면 음. 오 효과가 있어요 네네네네네네 네, 네, 어. 네, 네, 네. 네. 그런데 네. 또 다른 원인 인 사람한테는 또 음. 잘못하면 되게 위험할 수있다는거예요 음. 혀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음. 그거를 육장 붙여가지고 음. 숨도 더못 쉬게 하면 어떻게 그래서, 왜? 또, 참. 또, 입못 벌리게 하는 것 중에, 보조기 중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예, 예 하는 거. 응, 초, 초, 초, 초, 초.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고 와서요. 제생각하게 턱관절입니다. 그러니까요. 턱관절에는 이 유격이 있어야 요 우리가 평소에.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살짝 떠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어, 전문용어 리웨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아, 요, 오늘 또 전문용어 나왔어요 이, 이 턱관절에 그 유격을 줘야 음. 여기 뒤로 이제 소통 그러니까 혈관도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고 뭐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네. 확보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가 딱 붙어있으면 네. 입을 푹 닫으면 네. 딱 붙거든요 네, 네, 네. 그 상태로 몇 시간을 두면 네.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아 그리고 이거를 하고 밤새 잘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음, 이게 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몇 시간을 자요 밤새 할 수가 없죠. 또 거예요? 문제도 일으키고. 네. 예. 근데 그 상품이 의외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 이렇게 후기가 많이 있고 이게 보니까 많이 샀죠. 예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작은 얼굴. 어? 리프팅. 또 그, 리프팅 되는 거, 뭐또 이렇게 턱선이 좀 이렇게 살아나는 거 이런 거에 현혹이 돼 갖고 사시는 분들이 거,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음. 30분인가 1 시간 이상 쓰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꾸물이 네. 그걸 쓴다면 음. 30분 1 시간 빼고. 또 자다가 또 음. 하고? 그말이안 되는 거죠. 꾸물이용으로는 그건 아니다. 오히려 저는 그 여자들이. 그, 리프팅 용이나, 뭐, 이게 좀, 고, 여기, 에셉을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걸로는 잠깐 뭐, 뭐 써도그러면 어쩔지 몰라도. 네네, 특히, 네네. 이제, 그, 턱근 내가 나오는데 양압기를 쓰면, 네.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잖아요. 네. 근데 입을 벌리면 바람이 다 새니까 다 네. 입을 테이프로 밀봉을 하거나, 턱근을 해서 입을 못 벌리게 한단 말이에요. 밤새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양압기 부작용 중에 또이 턱근. 되게 심각한 문제.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선생님. 그걸 쓸 거라면 음. 음. 턱근이 필요하다면 이이 음. 이 턱관절의 이 유격을 유지해줄 수 있는 구강 장치를 껴서 음. 그거를 유지해놓고 기본적으로 어, 네. 유지해놓고 네. 해야 음. 그나마 좀이 음. 여기에 문제를 안피지 그거 없이 덮어겠다가는 음. 큰일. 날수 그러니까요. 음. 예. 또 이렇게. 이쁘게 하겠다고 이거를 오랜 시간 착용을 하시거나 코골이 무호흡 때문에 코골이 없애겠다고 이걸 밤새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려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건 좀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이번 시간에 이제 노화. 음.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노화. 음. 네, 네, 네. 아 나이를 먹는 거는. 나이를 음, 먹는 것도 서러운데 말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말, 음. 어,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첫째, 음. 사람을 보면 나이를 먹었다, 안 먹었다 어떻게 구별하죠? 일단 뭐, 외견상으로 네. 여러 가지 알수 있죠. 피부가 탱탱한 사람과, 음. 약간 좀 주름이 지고 이제 좀 이제 피부 탄력이 좀 줄어들었다, 음, 음. 그러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렇죠.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네. TV를 보니까 응. 나이를 거꾸로 먹겠다고 뭐 얼굴, 얼굴에 뭔가를 막 자꾸 넣어가지고 막이상해 생겼는데 되게많아 네. 저는 음. 그 심정이 요새 조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네. 왜냐하면 뭐 저는 뭐 그냥 평범한 뭐 그냥 소시민인 사람인데 이게 40대 때제 피부하고 얼굴하고 이 상태와 지금하고의 상태 그게 막뭐 거의 뭐 6개월 1년 전하고만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요, 막, 목이 늘어진다든지, 피부가 처진다든지, 막, 여기에 이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 이제 홍실장님들 이 얘기하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이런 게 생기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삶이 활력이 없어지고요. 움직으 떠나면 됐죠. 아니, 그럴 수는 <웃음> 없잖아요. 그때 뭐, 스스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어, 그 젊었을 때, 어, 된다. 아름다웠던 연애인들 그게 입력.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도 자연스럽진 않더라도 좀 이렇게 여기도 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고 어, 네. 여기도 좀 이렇게 하고 싶고 좀 그런 거 해서 좀 나아지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처지는 거는 중력계에 의해서 쳐지잖아요. 그렇죠. 네. 물구나무 물구나무? 네, 물구나무를 사세요 물구나무? 그게 도움이 될까요? 미세먼지가 많은데 어떻게 아까 숨을 안 쉬면 돼요. 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또 예,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아, 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할까? 요안 먹으면 돼요. 코구리를 <웃음> 안가려면 잠을 안 자면 돼요. <웃음>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물구나무를 쓰고 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예. 네, 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뭐, 뭐. <웃음> 부작용이 없다면. 네. 부작용이 아, 있으면 그, 안 돼. 예, 네, 이, 노화. 노화가 자. 또, 이, 코구리 무호 뭐, 곤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이게 피부가 커진다. 네. 중력에서 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겉에만 늘어졌을까요? 아유 아니죠. 속도 늘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음. 기도가 팽팽하게 늘어져 있어요. 네. 힘이 이게 이게 수장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힘이 없어지겠죠. 일단 이게 네. 피부 탄력 없어지듯이. 아, 아유. 뭐이게 그 젊은 애들은 이렇게, 하여 애들 이렇게 딱, 버텨주는데. 그렇죠. 아, 연세가 들수록 이렇게, 하이 그렇게 되죠. 예. 아, 그처 목구멍도 이렇게 숨기를, 허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학적 음, 용어로. 허탈하고가하 음. 탄력이 음. 확 줄어드는 현상. 음. 음. 그런 음. 현상에서 나이가 들면서 음. 점점 기도에 음. 어떤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음. 하나가 있고요. 음. 잠깐만요, 잠깐만, 주장이 잠깐만. 어디 가신 거예요? 이 청진기로 하는 일이 걸릴까요? 아, 아, 아, 청진기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상적인 소리와 비정상적인 소리를 구별해서 정, 아, 비정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청진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몸 속에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코골이 소리는 굳이 이런 거 없어도 잘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들어보자, 코골이. 자. <웃음> 네. 다녀오셨습니까? 네네. <네네네네>. 지원하시겠습니다. 네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근육이, 근육의 탄력이 저하가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어보이는 얼굴은 음. 얼굴이 처지는 것도 있지만 음. 또 이게 입꼬리가 처지죠. 음. 그럼 되게 완고해 보인다고 하고, 맞아요. 어 되게 숨슬맞게 보인다고. 요요 요렇게 요, 네. 처지면서 요, 이렇게 네. 생기니까. 음. 예. 근데 그게 음. 이 치아와 관련, 구강과 관련돼 있어요. 음.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치아를 보면 음. 이렇게 용선, 이렇게 산이 높기 짜 치아 높죠. 네, 네, 네. 그래서 잘씹어지잖아요 오랫동안 쓰다 쓰다 쓰다 보니까 평평해지고. 네. 그러면 여기 있던 산만큼 음. 달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산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럼 위아래 산이 낮아졌어요. 네. 그럼 여기 있던 놈들이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서로 만났잖아요. 네. 그럼 만나면 네. 이만큼이 공간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음. 이 구강이 이만했던 게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 안에 살고 있는 혀라는 아주 큰이 연조직은 음. 집이 또 쪼그라들었네요. 그래서 얘가 자꾸 갈 길을 못 잡고 뒤로 가고. 뒤로 지내요. <웃음> 그래서 또 뒤로 가고. 네. 혀도 또... 탄력이 떨어져서 또 자꾸 뒤로 그러니까. 가고. 그러니까. 노화가 그래서, 되면 또 혀의 탄력도 떨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운동 있잖아요. 우리가 노 아, 노화를 막지는 못해도 지연시키는 방법이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혀를 강화해주고 구멍을 음. 음. 강화해주는 음. 그런 근력 운동이에요. 죠 음. 지금 네. 해보시려면 어, 모양새가 음. 좀안 좋기 때문에 따로 <웃음>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 또 우리 유튜브 그꿀잠 t v 안에 보면 네그코골리부 방지하는 혀와 목구멍 운동법 영상이 또 있어요 네, 네. 웃겨요 네, 웃기지만 겨요 네, 웃 굉장히 네. 중요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통제도 네. 할수 있어요 네. 말 안할때는 음. 어,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음. 목구멍은 열려있어야 되고 항문은 닫혀있어야 돼요 음. 그럼 반대로 음. 자. 항문에 힘을 꽉 주어서 더닫고 음. 목구멍을 쫙 넓혀주는 음. 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음. 아무도 모르지요? 음. <웃음> 나고 아. <하고> 있는데 <웃음> 네, 그건 굉장히 나, 좋은 것 같아요 틈나는 대로 네. 그걸 해주는 네, 것도 네. 어, 여성들, 남성들 모두에게 음. 좋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수록 네. 특히 음. 항상 음. 틈만 나면 음. 해야 되는 것이 이 운동입니다 그렇죠 어, 네. 여성들 같은 경우 특히 요실금 음. 남자도 사실 또 그렇게 음. 그런 게 있어요 전립선 그렇고. 그렇죠. 어. 음. 어, 나이가 들면서 방귀가 실질 센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 <웃음> 이거 해주고 좋습니다 네. 네. 아, 실제 관략근이 네. 약해져서, 맞아요. 방귀를 못 잡고, 슉, 네. 나오는 게, 그게 딱 관략근의 약화 때문에, 그거 어, 제가 어디가 찌르요 맞나? 이찌르이는 느낌은, 어떡하죠? 그런 <웃음> 사람들은 다 그런 운동을 네. 꾸준히 해서, 네. 그거를 세는 방법이. 알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웃음> 되지 않도록 아, 어떻게 해보겠니아 그렇군요. 전몰랐던 사람들은 안그랬습니다 <웃음> 아 예. 그래서 노화는 여러가지 참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호흡곤란을 네. 어, 네. 일으키는 큰 원인이기도 한데 여기서 되게 네. 중요한게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코골이 소리는 우렁 젊을 때 우렁쳤던 사람들이 코골이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어, 그럼 코골이가 없어진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게 이렇게 호흡 양이 좀 줄어들 줄어들기도 ]겠죠? 하고 약해지기도 네.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아주 그냥 무슨 음, 탱크가 지나가는데 음음. 지금 뭐 조용히 잘자잘그정도면 들을만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거기에 함정이 있죠 숨 쉬는 게겨 숨을 쉰다? 어. 평상시에 예, 그런데 말이야 <웃음> 그러면 막 옆에서 아주 큰일 <웃음> 났는데 우리 아버지 오, 어떡하지? 이럴텐데 잘 때는 오, 어, 조용히 잘 자네. 이렇게 돼버리면 은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잘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킬링타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킬링이 네. 아니고 킬링되는 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음.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음. 회복이 아니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키우는 음. 건강을 좀먹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숨소리를 들어봐야 되니까. 그니죠 소리 큰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숨을 어떻게 쉬는지를 잘 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음. 제가, 어, 아내 되는 분, 남편 되는 분에, 음. 어, 수면을, 상태를 꼭 체크를 해보시라고, 음. 영상을 깜깜하더라도, 영상을 꼭 찍어보시고, 확인해보시라고 그리고 했어요. 이제, 시골에 계신 음. 부모님, 음. 또, 연세대신또 각방들 다 쓰세요. 그렇죠. 귀찮다고. 그렇죠. 오. 그런데, 각자 자니까 음. 아무도 몰라요. 음. 진짜 그, 저희 고객 중에, 음. 몇 몇 분은 자는 동안에 돌아가신 부모님, 어머니 또는 음. 아버지 때문에 음. 놀래서온 거야. 음.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무호흡증 때문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텐데 그런데 자기도 무호흡 있어. 그러니까 음. 불안한 거야. 아,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당장 뭔가를 조치를 줘야 된다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음. 실제로 면세 드셔가지고 자는 동안에 우리가 자다 죽으면 잘 좋지라고 음. 말씀을 하시지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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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진 기도를 평상시처럼 확보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서 뭐. 보약 뭐,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뭐, 이런 거 하지 전에 요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음. 진단 받아봐야 해결책은 네. 어. 안 나와요. 약 갖고, 수술 갖고 안 되거든요. 그냥 숨쉴수 있는 환경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네. 이. 때는 30대. 음. 이때는 노화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하긴, 그 그렇지만 음. 뭐 성장이 멈추면 바로 노화는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젊음이 유지되는데 음. 일단은 45세 이후부터는 음. 이제 음. 노화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50대, 60대도 음. 어 그때는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라서 음. 음. 수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들도 하는데 음. 음. 이제 60, 70, 뭐8 0되신 음. 분들은 음. 코골이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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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정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되어지니까 가정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또 어떤 유형병 같은 가면은 몇년 동안 그거 여기다 호기 꽂고 몇 년째 가... 이렇게 몇년 계시는 분들 보면 너무 음. 안타깝죠. 그러고 맞아요 안타깝죠. 그거는 음. 그 동안의 관리가 자는 동안에 음. 그 병이 계속 쌓여서 어느 그렇죠, 날 갑자기. 그렇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음. 건강이 악화돼 버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 아, 건강할 때 음. 잠을 관찰하고 음. 잠을 잘잘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음. 내몸 안에서도 음. 특히 이 기도는 음. 가장 핵심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효자 효부들께서는 음. 어, 여행 보내드리고 보약 해드리고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이것도 분명 하셔야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음. 주무실 때 호흡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건강하셔야 여행도 하시고 자손들하고 재미나게 뭐 지내시기도 하시니까 올 구정에는 음, 만나시면 예구정에 네, 설날에 만나시면 부모님께 호흡을 잘할 수있 분명히 다 호흡을 잘 못하세요.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이 넘어가시면 안 보셨던 분들도 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숨쉬는 네. 게 아주 불안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꼭뭐 음. 코골이 뭐 있든지 없든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호흡을 잘 하실 수 있는 기구로 저희 예, 제품을 좀 부담이.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네, 주무시는 주무실 거 주무 보셔야 되고, 주무실 때아 음. 저희 이제 가끔 이제 내려가면 이제 아버지 주무시는 모습 이제 있잖아요. 음. 그때 우리 서장님 효자하시지 효자 네. 않아요? 아버지는 코를 안고셨어요 응. 어머니는 코고이가 많아가지고 응, 응. 아버지가 걱정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응. 주무실 때, 하다가, 그 이게 아주 그냥 소리가 안 나면 편안하게 주무시는가? 하고 보니까 착각을 할 정도로. 숨이 탁, 탁 멈춘 시간이 길진 않아요, 다행히. 응. 10초 20초씩 멈추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제가 그때 잠깐이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밤새 지켜봤다면 그게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몰라요. 음, 음. 그래도 어, 노인들이 자다가 중간에 계속 깨는 이유 중에 음. 하나가 호흡이 자꾸 멈추기 때문에 음. 그렇다는 것을 음. 아셔야 되거든요. 음, 맞아요. 굉장히 음. 굉장히 오늘 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부모님들에게는 음. 무조건 주무실 때 호흡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네. 수면건강연구소로 오시기만, 오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 평소에 부모님이 어, 주무시는 모습을 자식이라면 한번 관찰을 해봐야죠. 어떻게 주무시는지.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시고, 그 영상 가지고 오시면, 부모님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실 길을 정말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게 네, 중요하죠. 그렇죠. 잠도 양보다는 질이고 삶도 네. 네, 질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오늘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노화에 관해서 알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친정 네. 어머니 모시고 오면 네. 네, 어머니 주무시는 걸 한번 더주의깊게 한번 보고. 해보세요. 부정의 시어머니 만나면 또 어머니 주무시는 것도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보고 해서 부모님들이 호흡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응. 이거 꾸장 t v 되게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응, 청와대로 보내야 돼요. 표심이 것. 막 생기네요. <웃음> <웃음> 청와대로 어디로 우리 소장님은 아니 네. 이영상 영상으로 이, 예. 알아, 알아야 돼. 맞아요 알아야 돼요. 아, 예, 네. 너무 모르니까 꾸장 t v 를좀 보시도록 거기다 한번 계속 올려볼까요? 게시판에 영상을 그, 그, 강의해요? 예? 네? 해보시죠. 뭐, 아, 뭐, 뭐 안되게뭐있겠어 글도 올리는데, 게시판에. 아니, 영상이야, 뭐, 뭐, 뭐. 그, 그 가지고. 예, 링크 한번 가봐야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